<목소리> <목소리> 내가 다가오는 가슴 날린 탄이 생각만 해도 라라라라라 정원인의 너무 라라라 임거리 하늘로 올라 라라라라라라 네네네리리 릴릴릴릴릴레 몸을 막처럼 우리누리누리니 우리, 우리, 부부모모이니 지금 보고 뭐 있잖왜 이제 사서내리와아 w a n Welcome to new world 새로운 내 모습 나라 시작해봐 네가 네가 oh. 모든 게 행복해질 시간이야춤춰봐은 기다리,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기다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 나보다 훗발, 라랄랄랄라더 소중하게 같이 갈게. 지금 이 순간, 라랄랄랄라 나나나 날려와. 맘맘맘 마음을 연연내어 서로 찌릿찌릿 누인다. 꿈은 꿈 심장이 터지고 막 어쩌니. w e l c o 새로운 내 모습, 나 시작해봐, 네가 원하는 걸 내게 말해봐, 가슴 날리는 떨이 서들며 오늘 개게 행복해질 시간이야 춤춰 말는 개털이, 라라라라라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a